<웃음> 그 네. 2, 3 a m a 1팀 안녕하세요 A-T-G입니다 왔다 <웃음> 네. 왔다 순간이 왔어 드디어, <웃음> 네.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네. 아, 드디어 또 진짜 저희 지금 이제 그동안 급도록 와, 하고 싶었던 아, 아, 꿈을 그리던 진짜, 시간 저희 8명이 또그짜또 그렇죠. 그, 이렇게 하고 싶었다고 했었잖아요 네. 네. 이렇게 쳐다뵙겠네요아 아, 진짜 아, 박수 한번해주세여 참... 아, 네. 아, 8명 사랑한다 에이티즈 아, 네. 네. 화 네, 진정하고 자, 저희 에이티 8명에서 처음으로 함께하는 V l 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첫 번째 V l 인데첫 네. 네. 번째 V l 인 만큼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음. 어. 목적이 분명한 브이라이브. 아, 아, 네. 아, 무슨, 무슨 목적이? 첫날부터 너무 목적이 분명해서 그런 <웃음> 건긴 한데. 아, 네. 자, 첫 번째 브이라이브. 네. 오늘 무슨 날이죠, 윤호 씨? 아, 오늘은 저희의 첫 리얼리티. 아, 첫 리얼리티. 아첫 리얼리티. 작전면 ATG가. ATG! 아 곧 1시간 뒤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웃음> 아시간밖에안 남았어 되게 아나운서 톤이다 1시간 뒤에 <웃음> 6시에 방영되거든요 우리 흥중이형 말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웃음> 저희의 또 오나무샤! 오나무샤! 유리쿠라! 준비되 있죠? 저희 그럼? 준 있죠? 준비되어 있죠? 준되 있죠? 저희가 이그 이렇게 하면서 오늘 다양한 그 시간들이 있어요 네. 어. 개별 인사도 할 거고 네. 오늘 리얼리티가 방송하니까 저희가 또 재밌게 보시라고 음. 간단한 스포들도 아 방송 중에 계속 할 거예요 음. 그러니까 딱 이걸 보시고 방송에딱 보시면 오? 아 이렇게 할수 있는 음. 그래서 일단 그럼 각자 인사를 먼저 네. 해볼까요? 하나 아, 네. 네. 더 말씀해주실 거있습니다 네. 끝까지 또 보시라고 저희 마지막에 또 저희가 준비한 아, 네, 또 아, 스, 아, 스샷 타임과 그렇죠? 네, 아, 그런 게 있으니까 꼭 네. 나가지 마시고 요또 끝까지 지켜봐주시면 감겠습니다 그죠, HGM 용이죠 <웃음> 네. <웃음> 저희가 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스크린샷을 찍는 타임을 아, 뭐 만들었으니까 네. 그러면 개별 인사를 하는데 이제 세계 각국에서 많이 보고 계세요 네. 아, 저희가 각자 한명한명 한명 준비한 외국어가 있거든요 그죠, 어, 그죠 그래서 그죠. 네. 각자 인사를 하고 외국어도 이렇게 하시나요? 고지 마시고요. <웃음> 네, 그러면 첫 A 번째 시간 H즈는 네. 꼭 2분부터 먼저 하서. 네, 네, 누가 네. 먼저 하는 거죠? 아 하나, 둘, 둘 셋. 자. 네. <웃음> 너무들 하십니다. 오유요. 오유요. 어, 첫인사를 우영이가 아. 아, 아 섹시 퍼포먼스. 부담스럽다. 부담을 빨리 다가가도 돼요. 부담스럽네요. 네. 아, 파우! 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에이티제 99년생 2 0살 우영입니다 네 저는 팀에서 퍼포먼스와 보컬을 맡고 있고 네, 아까 민기 씨가 말해준 섹시 퍼포먼스를 네, 제가 제이버막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맡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팬분들과 처음으로 V앱 소통을 하게 되는데 잘 부탁드리고 저희 멤버들 저희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저희 멤버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웃음> 아 자, 제가 준비한 외국어는 또 이탈리아 팬분들이 오, 많이 샤오니네하마 네, 아, 하겠습니다 BONZORONO p i a c e 그리고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더? <웃음> 네. 이건 짧습니다 TIA MO 제가 준비한 말들은 b o n 노 o r o n o i a c e 은 안녕하세요 라는 뜻이고요 TIA MO 라는 말은 사랑해 사랑합니는 네. 네. 다음으로 제가 지목할 저희 멤버들은요어지목이야아네지목이야목이야 치목이야? 치목이야? 치목이야? 치 너요? 야너나와겠습니다야치목 아, 네. 아아아 네. 리더 네목이야치목리야 치목이야? 치 되게 민망하구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팀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랩과 작곡 하고 있는 이제 스물살 김홍중입니다. 오후. 네. <웃음> <웃음> 형뭘 그렇게 대기해요? 만능 리더라 합니다. <웃음> 아 제가 바로 개입니다. 아진니다 아아 <웃음> 아, 네. 그 <웃음> 그 저는 네 영어를 준비했어요 오늘. 네또 V앱을 처음 하니까 네 이제 영어를 준비했는데요. 네 Hello my friends. Uh, we are we are so excited that we get to meet you via v a for the first time. Thank you. 아, 잘한다, 아 네. 아 잘했어. 제가 여기서 여기서 요아다 알아. 아, 네, 네. 아, 아, <웃음> 아 네. <웃음> 이탈리아어부터 영어까지. 자, 그러면 저는 일 우리 팀의 마티 형이죠. 네. 맏형. 형, 아 마티 아, 아, 아, 아, 형, 마아 저는 세발라요. 성화 형, 성화 아, 아, 형. 요 성화 형. 인사드려주요말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오, 언더가? 시작하면 죠 안녕하세요, 이티에서2 1살 보컬을 맡고 있는 마티 형 박성화입니다. 잘부 그형 사투리로 외국어 인사 가능합니까? 사투리로? 사투리, 사투리 외국어? 어, 네. 아 근데 외국어도 사투리가 있대 만들어주세요 아 진짜? 어, 어, 어, 네 없으면 만들어주세요 뭐박아 아, 갑자기? 그러면 사투리 어. 인사를 하나 하고 외국어 음. 하나 해요 음, 음, 그래요 어. 어. 진주에서 왔으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웃음> 맞지? 아네 맞아요 <웃음> <마지막으로. 웃음>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사투리 까먹었잖아 <웃음> <까먹어 웃음> <까먹어. 까먹어. 웃음> 사투리 까먹어 사투리 아 서울사람 받 됐는데 그러면 빠르게 <웃음> 외국어로 넘어갈게. 아, 네, 네, 음, 네, 네, 제가 준비한 언어는 들어보시면 압니다. <웃음> 봉주 아 프랑스 언어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점프, 봉주, 봉주. 이 선수가 불어를 했고 박이이 네. 한번 했으니까 이제는 저희 팀의 막내. 아아아 막둥이. 막둥이. 자, 이제 막내 나가야 돼. 막내. 아, 막둥이. 막내. 막내. 막내. 자 우리 학교 갔다 온 막내. <목소리> 네. 학교 갔다, <목소리> 갔다 온 막내. <목소리> 갔다 온 막내.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저희 팀의 유일한 1 0대 네. <웃음> 와. 막내를 담당하고 막내를 담당하고 있고 메인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최종호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어 제가 준비한 언어는요. 이제 저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스페인어. 아. <목소리> 스페인어. 올라. 올라. 스페인어 모른대요. <웃음> 아니 아니요. 올라라는 뜻은. 안녕? 안녕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스페인어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ATC 높이 올라? 네. 오, 아. 올라 아 그래, 올라. 아아 사실, 사실 그래서 준비했어. 아 네, 올라가라. 혹시? 네. 또 제가 지목할분은요너 나와. 너 나와. 너너 나와 너. 아니, 너. 아니, <웃음> 아니랄까 봐. 오나너 나와. 너 나와. 너 나와요? 너 나와. 아, 막내한테 아. 주는 특권. 아, 예. 아 근데 맏형이 다 끝나가지고 아마질것 같아. 아, 맞너 아. 아. 아, 아, 아. 나, 그럼 제 룸메이트, 너 나와. <웃음> 너 나와. 네, 안녕하십니까. ATJ에서 구구 라인이고요. 20살과 랩과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송민기입니다. 아. 아. 아. 아. 오, 오, 오, 오. 어, 어, 중에 제일 어, 을받고 있는 요 저렇게 안 되는 거. 아 진짜. 야, 목소리 좋다. 제, 제가 준비한 언어는요 독일어인데요. 독일어? 있어 하겠습니다. Hello, o d i 야 뭐야 나현진 어, 안녕 사랑해요라는 언어입니다. 아, 감사해요. 저는 이제 저랑 같이 큰 키를 맡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누구죠? 누구지? 어 그냥 나가시면 될것 같은데. 나가. 나가주세요. 봐 주세요. 유호 씨 나가세요. 유호 씨 나가십니다. 나도 사랑해. 난 너무 커서 제외합니다. 네. 와 어떻게 안 지키고 크지? 부럽다야. 네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 t e e 의 스무 살. 퍼포먼스와 보컬을 맡고 있는 정윤호라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외국어는요. 어, 올해 또 월드컵 이 있었죠. 네, 월드컵 어디서 열렸나요? 러시아. 러시아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브라스트프이자 라보스타코미사. 난 아직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아까 인터넷 강의 본것 같은데 이거 이거 아니요아니요 아니 아니. 데 이거도 원래 장착돼 있어 가지고. 아, 아, 오케이. 기본적으로. 오케이. 아, 있습니다. 아, 네, 아, 어. 다음 다음. 다음. 두명 남았어요. 네. 어, 이제 저희의 아시아 음 어, 아시아, 아, 아시아권을 아, 아시아 아시아권 누구지? 아시아인데? <웃음> 아, 아시아권으로 일울 아. 아, 저는 여상이를 한번 아, 여상이 신비! 하생요다 <웃음> <좋아했어요. 웃음> 어. 잘생겼다! 너 얼굴 안 보이잖아! <웃음> 아 <아니>, 뒷에도 <웃음> 잘생겼어! <웃음> 조각이 말한다! <웃음> 어.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웃음> 저는 팀에서 보컬과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강여상입니다! <웃음> 아. 제가 준비한 언어는 중국어입니다! 아. <웃음> 아, 중국어! 중국어! 해볼까요? 네! <웃음> 네. 大자하아오오오오오 <웃음> 귀여워, 귀여워. <웃음> <웃음> 어, 그러니까 <웃음> 네.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웃음> <웃음> 이거 그 네이버에 이거 딱그 음, 소리 나오는 거 들으면 아, 그래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제 아. 여상이가 하는 거예요. 아. 아. 성조가 너무 매력적이야. 아. 성조. 이제 난답이요 나밖에 <웃음> <남았겠다>. 안 남았어. <웃음> 산이다 산이. <웃음> 어, <벌써 얼굴을> <웃음> 오. 골수를 굶겨 잘해. 오. 하나, 너도 아, 사투리로 한번 해줄래? 아 그래 그래. 사투리로요? 내가 아까 못한 거 대신 해줘.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웃음> 저는 남해 출신. 네. 저는 팀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말걸량이산이라고 합니다. 소량만 산이라고 합니다 들어왔지요만 들어왔어요. 소름만 들어왔어요. 소름만 들어도어수 있습니다 어왔어요 소름만 들어왔어요. 소름만 하어왔어요 소름만 들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요아 아또 그런 거. 다 잘한 다 잘한다. 여러 팬분들 너무 보고 싶었잖아요. 아, 아, 네. 찾아뵙서 마무리를 산이가 잘했네. 아 그러니까요. 뭐, 네, 아 나이스 타이 보고 네, 싶었어요. 그래요. 이렇게 개별 인사가 딱 끝났고요. 네. 어. 네 이제 개별 인사 이 그렇죠. 각국 언어로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사례죠. 어떤 게 준비돼요? 있아직 있죠. 어, 근데 긴장된다. 아, 긴장된다. 오, 이게 나. 저희도 방송이 어떻게 할지 진짜 몰라가지고. 그죠. 네. 근데 이제 저희의 오늘 주목적인 리얼리티 첫 방송. 네. 자, 일단 먼저 우리가 리얼리티를 찍었다는 거에 축하 먼저 하고 아, 잘하셨어요. 네. 어, 네, 네. 어, 네. 아, 잘하셨어요. 퀴즈. 감동 많이 쓰 머릿속에. 맞아요. 아, 맞아요. 저희 오늘 나오는 게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진짜 힘들게 촬영했던. 음. 네. 그것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촬영 좀 기억 남는 거 다들 좀 있어요? 아, 오케이. 있죠 어, 많죠. 너무 심하지 않은 스포츠면서 네. 그냥 좀 그냥 기억에 남... 아, 그냥 소감 소감? 어, 소감. 입입 음, 입 잘못 열었다가 어. 작가님한테 전화 오는 거 같아 소감, 소감아안 소감. 소감. 그래도 연락 받았어요 네. 네. 아, 그래? 네, 전화 네, 아, 네. 갖고 있거든요 아, 네. 손 남은 거 같으면 연락 주신다고 아, 오케 전화 울리면 그만해야죠 오케 오케이 저는 어. 저희가 첫화때 장라임을 했어요 맞아 가무졌어 아, 너무 당황했어 당황했어? 아, 100% 리얼. 아. 어. 그러니까 그게 그게 포인트예요 아. 저희는 리얼리티가 아. 얼마나 리얼하길래 리얼리티지 했는데 아, 아, 네. 진짜 리얼이더라고요 진짜? 아. 저희 아무것도 모르고 네. 너무 당황했어 저희가 이따가 방송에 나올 때 차에서 잠깐 조는 장면이 있어요 음. 근데 그게 답니다 음. 네, 저희가 잠시간이라도 그게 다요 그게 나왔을지 안나왔을지 모르겠는데 그왜 차에서 저희 잠깐 잠기 잤잖아요. 그 샵을 갈때 그렇죠. 그게 방송 나올지안나올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죠? 나올라나그때모뭐어요못 봤는데 나온다면 그게 다예요. 아, <웃음> 네, 그게, 다, 그게, 네, 다, 그게 네. 다예요. 그게 다예요. 이 그냥 스포를 좀 그거 그래, 같은데, 그죠? 저희가 준비한 걸로 하고 그래. 한번 그래. 그러면 아, 저희가 또 스포를 하기 위해서 준비된 게 있어요. 네. 이제 여사이가 풍선이랑 어그뭐 여사위 좀금 갖다 주고. 어 이동아 팔이 기니까 됐네. 진짜. 아. 그여사이가그 풍선을 터트려서. 안에 있는 거한 명씩 나눠 줘요. 안에 보들어 나... 있는 거예요. 어, 바늘이야? 예, <웃음> 나 뒤적거. <귀중하게>. 바늘이에요. <웃음> 이거 좀 높이 틀어 주세요. 자, 좀 니가 들어. 있 타임. 자, 왜 틀어요? 틀어 줘요. 틀어 줘. 타임, 타임. 안 타임, 타임, 타임, 타임. 또 이렇게 풍절 터트리 여기 키막아 이렇게 기어가야 돼. 기억 풍절 터트리기 전에 또 6시에 저희가 또 방송이 하잖아요. 예. 그렇죠? 한번더 이렇게 또 이렇게 공지. 아, 아, 아 이해가 돼요? 아니에요. 네. 아, 네. 아니에요. 캠이 그, 그, 저희가 이게 나올 거예요. 아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여섯 시 방송. 아, 시켜가네고 예, 예, 방사수 너무 목적이 있는거 아, 네. <웃음> 여상이의 화제있이스이어너 네. 아, 아, 너도... 어, 떨지 말 떨지 말 떨지 말 떨지 말 자, 터뜨릴게요. 네 하나, 세, 세트에서, 어. 하나, 둘, 셋 하면 할게요. 어. 어. 하나, 둘, 셋이에요. 너 하나, 둘, 네. 하나, 둘, 지마네 하나. 와 아이기다 아, 이렇게 붙이 자, 그래서 우리 스포 종이는. 오, 우와 우와 우와. 자 여기, 한, 여기 나 하나. 채, 어, 나, 하나씩 나눠가져요. 저 하나 갔다 가지세요. 여기 와. 어, 또 위, 오, 여러분들 오. 또 이렇게 종이. 와. 네, 네, 종이 디테일. 와 팀의 와. 마크가. 와. 네. 역시 누구부터 그럼 스포를 해볼까요? 저부터 네. 그럼 또. 그는 네. 저부터 네. 시키셨잖아요. 고우요? 고우요 예. 고우요. 이런 것도 해가 주세요. 네. 음,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네, 네. 네, 명의, 와, 아 네. 아, 네. 네 명의 레전드. 아 그런 미션이 준비되어 있죠. 단어를 듣자마자 네. 알겠네. 아, 아 알겠어 바로 알. 겠어 노래를 갖고 노는 느낌? 아 노래를 갖고 아 노는 레인? 아 저희 중인 는왜 이렇게 말을 잘하나? 아, 어. 아, 어. <웃음> 저희도 예고편을 봤어요. 아, 예고편 봤는데 어그네 명의 레전드. 아니 진짜 그때 여기 우리 그냥 단체 영상 촬영하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이 문에서 갑자기 더와 진짜 너무 진짜 맞아. 맨날 그 영상으로만 SNS 영상으로만 보던 분들을 딱 실제로 마주하니까 진짜 어. 머릿속에 하얘졌던 거지. 음, 또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시는 안무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죠, 그렇죠. 그, 그 그런 죠그 분들을 한자리에서 뵙다는게 좋군요. 아, 또, 또 많은 얘기를 또 저희가 들었잖아요 아, 네. 그죠? <웃음> <웃음> 그런데 영광이었고 되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4명의 음. 네 레전드 분들한테 선나오겠다 아. <웃음> 어 너무 많이 한 거. 좀만 아 해야 돼. 괜찮아. <웃음> <웃음> 괜찮아. 아, 아, 아, 아, <웃음> 아, 아, 조금만 더 해도 된다고. 아, 아, 아. 어, 조금만 더해 된다고. 아, 아, 아, 아. <웃음> 처음 봤었던 분이 이제 리약준 선 맞아, <웃음> 맞아, <웃음> 맞아. 맞아요. 아, 그세 감독 아니야. 맞아요. 또두 번째로는 최영준 체에 맞아야 하 이제 선생 아, 맞죠, 맞죠. 아, 내다 진짜. 아, 아 이거 그 도정 예고편에 나온 거니까. 나거니까 아,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여러분, 네. 이게 당황 안 하셔도 돼요. 저희는 네, 네. 저희는 예고편에 충실해서 그래요. 예. 이거 중이니까. 이제 어떻게 봤는지 말씀 안 드렸어요. 네, 네. <웃음> 이제, <웃음> 이제 한번 제가 까볼까요? 아, 그래요. 아, 이제 네, 다음 으로 넘어갈까요? 기대도 기대되. 나이 테이프 갖고 싶어요. 따단따 뭐야, 뭐야. 새로운 퍼포먼스. 아. 뉴아 퍼포먼스. 저, 저, 저희예요? 아, 예, 저희거든요. 어, 아, 아, 새로운 아, 퍼포먼스. 아, 자. 새로운 퍼포먼스를 등장이죠? 아. 아, 아 궁극의 아이돌. 네, 네. 궁극의 네. 퍼포먼스도. 아, 그러면 그냥 예고편 한번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예, 그, 그, 그, 그 저희가 지금까지. 퍼포먼스 영상을 몇개 공개를 했잖아요 음, 세 개를 공개했죠 네, 네. 세개영상 올라가 있죠 네. 다 어. 외국 곡이죠? <웃음> 네 <웃음> 이제 유도 솔로곡도 딱 있고 아, 딱. 아 근데 여포포포.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는 좀 강렬하고 또 옷도 음. 저희가 체크웨어로 맞춰고 음, 어두운 배경이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다가 이제 이번에 또 새로운 음, 장르의 여지껏 해보지 못 네. 음. 그런 걸좀 도전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어땠어요? 저는 저희가 보여준 곡들이 다 외국 곡이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와 야수 같았어요. 저렇게 이렇게 아, 아, 네. 애타게 뭐아 네. 아, 아, 아, 아, 좋아. 아뭐 아, 전화, 전화 왔다 전화 왔다.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아 그래, 아, 아, 아, 그래서 또 이렇게 또 맞아요 이제 처음으로 네. 아, 처음으로 이제 공개되는 저희가 사실. 저희끼리 연습할 때는 이제 그런 곡들을 했었는데, 네. 그죠. <웃음> 처음으로 네, 여러분들께 공개되는 거니까, 저 이게 저... 어떤 의미인지 <웃음> 처음 보여주는 느낌의 안여 네. 아, 네. 아, 네. 그렇죠. 6시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방사수 음, <웃음> 네. 네. 네, 네. 지금 저희 멤버들의 말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좀 들어보세요. 네. 약간 하나씩 저희가 지금 슬슬 나오거든요, 지금 내가 아, 봤을 네, <웃음> 네. 아무도 안 보실 것같아 지금 슬슬 썼어 이걸 잘 들으시면 어. 네, 약간 좀 음, 포인트를 해야 난 지금도 해야 입이 너무 네. 근질근 질해 <웃음>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으로 네. 볼유시가 한번 제가 한번 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종이 이쁘다 보여주세요 이거는 첫 방송의 주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네, 아까도 24시간 미션 4시간 미션, 미션? 음. 아. 이것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잤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사실 미션을 받고 저는 아. 아. 아. 제가 이거, 이거는 이거딱 춤과 노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 미션의 뜻은 아, 네. 한 번씩 해 아, 진짜로 그래. 어떤 느낌이냐면 2 4시간아 <웃음> 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이게 네. 가, 가능한가? 네, 가능한가 멘탈 공개가 네. <웃음> 맞아 한번 보여줘 크게 한번. 어떻게? 딱딱 아, 딱 보여줘. 아, 24시간 미션이란 거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오래 했는지. 그 거울이야. 그것도 이제 아이, 그거는 너무 위험한데. 잠시만 침착해. 심색, 어, 저또 심... 저 왔거든요. 아. 진짜 적당히 하라고. <웃음> 그냥, 내가 봤을 때 우리가 큰일 나겠다고 하시니까아 잠깐이라도 어요 아, 니 편히 왔지. 아, 피니가 아, 아직 아, 보여드릴 아, 스포가 아, 두 개나 그래. 나았어 아, 두 개가 더 아, 나왔어, 아, 두개나죠 아. 거기에서 아, 어. 조금만 보여드리고. 자. 더자더 그러면 이번는 제가 해 볼까요? 네, 한가 어.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소가 들고 있었는데. 제가 딱 하려 했는데 사님들, 사님들. 죄해요 아, 스티커가 너무 예쁘네. 아, 아 이거 크다 짜잔 짜잔 아, 와 교복을 안 입은 지가 진짜 얼마 만인지 모르겠는데 그 7개월이었어 7개월? 네, 네, 7개월 야안 됐어 안 됐어, 나나안 됐어. 뒤에, 뒤에 너무다 저기요 아형저 소개해 아네 교복을 안 입은 지약 5시간 된다 아 맞네 근데 얼마 안 입은 지 2시간 됐나? 학생이니까 아무래도 또 저희 종호은 아직까지 입고 있고 근데 또 저희 9년생들이 또안 입은 지 7개월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7개월이 남 저희보다도 제가에때8 8년는 형들이 뭐아이고어 오래되지 교복을 네. 진짜 너무 오랜만에 입었어요 감흥이 새롭지 않을까? 좀 말해주시죠, 간단하게 저희가 교복을 입은 게 그냥 입은 게 아니라 미션 의상으로 음, 입었잖아요 그쵸. 근데 네. 그게 저희의 이제 단체 국무때 입은 옷보다 이제 또 새로운 옷이잖아요 음. 그래서 아, 저, 뭔가 좀더 더 설렜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 저희가 처음에 공개됐던 그 테크웨어 의상 음, 완전히, 완전히 다른 옷이라서 저희도 이거 하면서 아딱 어, 우리 졸업한지 얼마 됐구나. 그러니까 <웃음> 어나 아직 학생 같은데? 그래서, 어, 근데 교복 사진이 또 궁금하시면 SNS에 가시면 네. <웃음> 아, 저희네 <웃음> 아, 네. 있어요. 이렇게 지 몰라가 있거든요 이렇게. 네, 보시면 네. 돼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심지어 저희 학교 교복 색깔이랑 똑같아가지고 진짜 음. 저희 학요 정말 그게 했었다 맞아 맞아.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다음, 다음 마지막 다음, 다음, 다음 공기대망 어 뭘까요? 우리 너무 많이 공개한 거 아니야? 아 몰라 나도 모르겠어 어? 어? 아, 아, 아, 아 이거, 이거 이미 나왔다 이미 나왔어 어? 야수, 야수 이거는 말보다는 나는 윤호가 몸짓으로 한번 설명을 해봤그 저희 안무 중에 약간 포인트 안무 아 손으로만? 이걸 어떻게 설명을 네 해? 포인트 안무를 한번 스포일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만든 안무니까 전 안무 네가 받아라 자 무섭다 이제 하나, 둘, 셋 아아! 아 찾았어, 어 <웃음> 아, 아 아무것도 모어 아무, 아무, 아. 아. <웃음> 근데, 근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 이거 하기 전에 기사를 봤는데 아, 네. 이미 곡 제목하고 <웃음> 아, 다 나와버리는 거지 그래, 으르렁이다! 그래, 으르렁이다! 원중이 형! 왜 이제 얘기해줘? 아, 아니, 난 너네가 모르고 있는 것같은데 그래서 아 맞습니다! <웃음> 그렇습니다! 나왔나요아 <웃음> 네, 네, 그래서 아, 이제 진짜로? 뭐 그런 게 있었고 거기에 뭐 이제 세세한 내용도 있어요 뭐 이제 저희 창작 안무도 그환했고 이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하긴 했는데 재밌으시면 된거 아닌가요? 그쵸? 그리고 나뭐 몰랐어 그러면 스포는 여기까지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거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공개된 테두리 안에서 그 저희가 한 거고 사실 여기서 더하면 방송을 안 보셔도 이해를 하지 아, 수있어요 아, 그래서 좀더 디테일하고 근데 방송을 꼭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음, 맞아 맞아 좀더 디테일하고 네. 리얼한 장면들도 아, 많이 보게 있을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또 맞죠 네. 지금 몇, 시, 몇 시인가요? 지금 몇시 정도 됐나요? 대흥 아, 2 4분에데약 아. 네, 36분 가량 어떻게 아 네, 네. 네. 이거, 이거 약간 호인쇼핑 같은 아, 같은데? 네, 호인쇼핑 같은데? 긴장된다 네. 같은 네. 제희가 6시에 뭐하죠? 6시에 저희가 박존명 A팀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아까 우영이 형이 설명한 정말 죄송한데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가야 돼 정말 죄송한데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그렇네 많이 얘기를 나눴으니까. 그들 이게 그들 이게 끝이 아니고 또뭐 그렇죠. 뭐, 내일도 만날 수도 있고 뭐 아, 내일, 아 내일도 내일 모레도 만날 수 있고 아, 또. 모르는 또. 거잖아요. 아니, <웃음> 네. 네 모르는 거니까 또끝이 마지막이 아니라 아직 네. 네. 언제나 저희 저희가 참여뵐수 있고 네. 저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본방 본방 사수를 해야 돼요. 봐야 돼요. 우리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궁금해. 사실 저희도 봐야 돼서. 이렇게 너무 늦게까지는 같이 보시면 네. 저희 다 같이 봐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또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하는 시간에 또 다시 네,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까 말했던 네. 스크린샷 찍는 아 시간, 스크린샷 아 스크린샷. 그 캡처 팬분들께서 캡처를 해주실 수 있게 음, 네. 저희가 이제 각자 나가서 음. 한 5초 정도, 5초 정도 딱 이렇게 한한지나한 포즈나 아니면 뭐 이렇게 요즘 막 그런 것도 만드시더라고요. 문자짜 음. 아. 네, 네, 네. 그거 그런 거 이제 만드실 수 있게 네. 저희가 이제 나가서 뭐 이렇게 끼을좀끼를좀끼를좀끼를좀끼를좀 끼래 좀 끼래 주시는시간래우끼이부터가좀면될좀 같아. 좀 음. 끼래 좀 <웃음> 끼래 좀 끼래 좀 끼래 좀 끼래 좀 끼래 좀 끼래 좀 끼래 <웃음> 좀끼 <시간에> <웃음> <웃음> <부러워> <웃음> <웃음> 또이 아, 시간이 팬분들이 또 가장 기다릴 수 있다는 또 그런 그렇죠. 아, 네. 네 그런 시간 그걸 있구나. 우영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 이제 뒷사람들이 네, 네. 나는 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아, 자세히 봐야 될것 같은데. 5초 딱 5초 해줄게. 네, 오케이 네. 해줄게. 아 그러면 소감도 약간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음 네네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저의 개인적인 소감은요. 또 저희가 또 그토록 하고 싶었던 V앱 라이브를 또 해서 팬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을수 있다는 게 되게 <comparting> 기뻤고 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생방송을 한 거니까 너무 뜻깊었던 날인 것 같습니다. 네. 룹 아, 어 역시 세식구 보건소! 잘한다. 네. 해줄까? 네, 하겠습니다. 시작해줘. 네. 우리가 시작해줘야 되는 아, 거야. 외지 마, 외지 마, 준비, 해야지. 해야지, 준비 네. 시작! 1, 5, 2, 3, 4, 5, 5. 아 역시 프로 뛰자 역시 퍼포먼스. 폭와 <웃음> 하트를 그려. 역시. 아어 그럼 또너 나와라. 또 지목 한번 해보겠습니다아 네. 네. 어, 어 너무 맞지 네, 않네나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도 안 했어. 어쩌다 마주친 우영이가 내심장에 찔렀어. 아 뭐하지? 네. 너 나와. 아 야, 너, 아, 너, 야, 너, 너 나와. 야, 이거, 너 나와 되게 긴장된다. 아, 그래. 아, 야 아. 이러 이러면 다음 또 나잖아. 잘했습 <웃음> <웃음> <웃음> 뻔한 레프토리? 아 이렇게 하는 거였어? 아 이거 어떡해 할수 있어 네 먼저 저희가 팀으로 첫 생방송인데 그래서 많이 떨리고 긴장되, 긴장됐지만 긴장됐 앞으로 더 재밌고 즐거운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 <S> <웃음> 아, 들어가면 되지 <S> 아니 아니 <S>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준비 아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임기 너 자꾸 그러면 유튜브 린다 알았어 알았어 이 할게 시작! 하나, 일, 어. 둘, 민기 운동 셋, 운동. 넷, 다섯 아 아! 마지막에 마지막. 아, 마지막. 아. 뭐야? 민기훈 2초 했는데 야, 못할 뻔처 보다니 잘하네 또 아, 하고 민, 싶었어, 네. 하고 싶었어 잘해. 민기의 애교를 쉽게 볼수 없잖아요 아,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민기야 또 애교를 네나내눈 마주친 사람 고른다 사랑해? 동중이야 동중이야 기 이게 좀 튕기는데. 홍중영. 홍중영 말을왜 이렇게 잘해. 부더러워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제가 기력이 한번. 그럼 이것도 잘하겠다. 아, 진짜. Wow, 아, 네. 근데. 진짜 이런 거 진짜 못 하네. <웃음> 또또 리더 형이 이런 모습은 저희도 자주 볼수 있는 모습이 아니. 그죠 그렇죠. 예쁘거든. 홍중영 애교는 못, <웃음> 못 보잖아요. 나 <웃음> 아, <웃음> <난 웃음> 네. <웃음> 제대로 봐야겠다. 아, 마음 같아서 앞에 보고 싶은데. 아, 이제 저는 오늘 이제 이렇게 여덟 명에서 다 같이 V 앱을 하게 돼서 진짜 뭔가 너무, 그 어떻게 말하고지 어, 뭐, 왜, 음, 지겨워? 아, 스물스물 무슨, 움직 지겨워? 아 어떻게 지나가, 는지 진짜 모르겠고 저, 이제, 이렇게, 이런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더 예쁜 모습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렇게, 이게요시게1 이삼사4 5 6아 죄송합니다 나는 네. 뭘 했는지 모르겠어 <웃음> 내가 오른쪽 눈에 깜빡인 거 같거든요 형 근데 여상이가 또 이펙트를 또 이렇게 손 이렇게 아, 아, 아 그러면 여성이가 나가면 되겠다 아, <웃음> 이렇게 될 거고요 여상아 나도 이펙트 넣어줄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신인의 비주얼 신비 와, 잘생겼다. 와. 근데 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 오늘 이제 저의첫 브이라이브였잖아요 네네네네 뭐하고 네. 아, 있는거예요 지금 <웃음> 아 카메라 봐야지 아이 아, 기합하고 있는거야 아 카메라 봐야지 저, 저희의 첫 브이라이브였는데 이따가 6시에 하는 저희 리얼리티도 더 재밌으니까 모두 아, 많이 아, 봐주세요 아자 아, 아, 아, 가자 벌써 효과가 꼬인건데요 아니야 자니야 시작 1 예. 예. 뒤에서 오페라가 나오길래 약간 앞에 주의할 뻔했어요 자 <웃음> 다음은 누구예요? 아, 또 다음은... 음... 또 이번에는... 귀여움을 봐야죠 아, 아 귀여운 걸 좋아하거든요 아, 누구냐? 뭐야말발량이최선 어, <웃음> 아, 뭔지 보여줘, 말발량이가 뭔지 야, 보여줘 이게 귀움이다, 이걸 보여줘 산하 이게 애교다 응. 자, 더 앞으로 가주시고요미리기 전에 네, <웃음> 네. <웃음> 네. 오늘 첫방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 방송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네 편지시면 됩니다 네 아, 시작할게요 저 네. 시작 1 2 3 4 5 6 5 이번에 석진가 나왔어 거그라펴놓혀 있게 잘했네. <웃음> <웃음> 나 이미 뭐더 이상 안 펴져요. 나놀라보였 목격했어. 네네네. 아 이거. <웃음> 어. 자, 다음 누구예요? 다음이요? 뻔치도마 주신. 어 나? 유노, <웃음> 유노 유노 유노. 와잖아나 <웃음> 아, 아, 아, 아, 아, 유노 한줄 알았어. 나 유노 한줄 알았어. 아깝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유노 한줄 알았어. <웃음> 네. 안 아, 안녕하세요. 네, 저 <웃음> 저희가 어, 이렇게 처음 여러분 앞에 서게 됐는데요. 어, 매주 금요일 밤 6시. 아, 밤이 아니죠? 저녁 6시에 저희 리얼리티 많이 시청해 주시고 네, 하겠습니다. 아, 네. 아 이런 컨셉 하는데. 할게요. 시. 작 이. 알지요. 단단요말안 넣었어? 아, 아 잘하네. 너 땅이다. <웃음> <웃음> 잘하네, 다붙데네 뭐요? 그러니까요. 아어 이호다잠깐만 아, 마음도, 안 마음도. 마음도 <웃음> <자기네>. <웃음> <웃음> 숨 쉬어, 숨 쉬어. 입에 바람까지넣 없는데? 풍선인줄 알았어. 우리의 슈퍼 귀요미. 아 슈퍼베이비. 저거 나와. 아아 슈퍼베이비, 슈퍼베이비, 슈퍼베이비, 슈퍼베이비. 슈퍼베이비 성함 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너나갔 무슨 아, 소리 하세요 와 아, 그래. 그래. 어, 근데 녕하세요슈퍼베비가 어, 데이... 아니라 슈퍼 슈... 슈퍼맨 아니에요 슈퍼맨 <웃음> 슈퍼맨, 자이언트 베비슈퍼 자이언트 베비 어... 자이언트 베비네 오늘 저희 첫 브이라이브였는데요 <웃음> 어, 되게 성공적으로 잘한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 있을 6시에 작전명 에이티즈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어 눈이 감기네요 아이고 아 진짜 이거 5초 해야 되는 건가? 아야야 어, 아, 아, 아, 할게 아 이거 어떻게.. 아, 나할수 있겠죠? 시~~작 1 아, 2, 아, 2 아, 몰라. 몰라. 3 4 5아 쉽다 아 쉽다 아한번더 해야 아, 해야 해야겠다 네? 너 1초 버렸어 맞아 너 1초 버렸어 1초 버렸어 아니, 너 버려야 아, 그래. 2초 더해 다른 포즈 어. 한 번만 해줘 음. 아 다른 포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막내니까 그래서 홍준형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거 아, 지금 <끼리 웃음> 아, 제가 이런 모습 형들 처음 볼걸요? <웃음> 한번 해줘 다시 할게 시작 1, 1, 1. 2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어이구x2 고생했어 오우 조심하세요 그냥 딱히 눌렀나보다 야 어이구야 야 슈퍼 편하다 아 이제 또방깥 누가 나갔다 온 거야? 종훈 아니지 종 아니야 종은 아니지 종은 아니지 안 나왔어요 아이제 막내가 했으니까 이제 또한명 남았지만 형 맏형! 맏형, 맏형, 어. 맏형! 형! 갑시다! 성화 응, 아 형! 가자! 성화 형! 형! 진짜 선남자! 상남자! 그래요 아아 형, 귀엽게 해줘요 귀엽게? 나긋하게 나긋하게 나긋하게 네, 알았어 알았어 나긋나긋하게 남자친구같이 아, 형! 성화 남자친구 형 성형, 내가 뒤에서 이거 던져줄게 귀엽게 아 좋다 좋다 아, 알았어 알았어 순주 형이 숫자로 해줘요 알았어요 사랑스럽게 소감 말해주시고 저희 오늘 브이라이브 첫 방송 되게 떨리고 실수할까 봐 긴장도 많이 했는데 어 나름 재밌게 잘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음. 앞으로도 더 다양한 모습들 더 이쁜 모습들 더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더 이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아, 멋있다. 아, 알겠습니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형 표정 바로바로 바뀌어야 돼 알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시작 처음에 귀엽게 귀엽게. 이쁘게 진돗게 씩시하게 <웃음> I'm n <목소리도 해>, 진돗게 감사합니다 와진돗 t 와진돗개나진돗개 o t I'm not. I'm 야 o 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이도안 돼. 네, 지금 봤는데. 진짜요? 아, 하트, 수가, 하트 수가 약 939만 개. 와. 시청자 수약 3,800명이래. 와. 와. 야, 우리 와. 아,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와,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아, 맞아 아, 진짜 오빠리뛰어요 저희, 저희가 이렇게 처음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봐주시고, 네. 하트도 많이 눌러주셔서 덕분에 더 의미가. 에라, 모르겠다. 내일 도 오겠습니다. <웃음> 야, 내일 이거 할게요안 돼, 안 돼, 안 돼. 아, 너무 좋아서. 저녁 먹고 한번더 켤까? 아니요, 잠시만요. 저희가 되게. <웃음> 그.. 이렇게 처음 준비한 건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또 이런 기회가 저희도 생길 수 있게 네. 저희도 많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음, 네 그러면 음. 이제 어, 네. 이분들 그대로 이제 6시에 오시면 됩니다 아, 오세요! 아, 네. 어, 저희 아, 하나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에이티즈도 6시에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아, 아, 맞아요 그렇죠.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네. 네 저희 에이티즈와 같이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저희 에이티즈 8명사랑한다아사랑한다 아, 저희, 저희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8명이서 하는 V l i v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벌써 끝인가요? 아, 쉬워. <웃음> 아, 아, 감사합니다. <웃음> 뭐, 뭐, 근데, 뭐, 뭐, 네, 내가 해줬어요. <웃음> 네, 아, 감사합니다. 그,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까지 에이디였습니다 둘, 셋, 에이, 넷, 오, 디, 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 <웃음> 조심히 가세요. 아, 조심히 가세요. 나, 아, 이사 <웃음> 어, 어, 오세요. 여 시, 와야 돼. 이따 꼭 와야 돼. 꼭 와야 돼요.